순대국 총문. 순대국밥 먹을래? 고기, 고기 있는가 안녕하세요. 혹시 순대국밥 고기 있어요? 고기 있어요? 고기요. 돼지 고기. 돼지, 돼지, 고기. 돼지 고기 여기 있는가? 아, 있어요. 어, 이런 거. 어, 이거 넣어요? 돼지 고기예요, 이거. 허파칸. 허파칸이요? 어, 아, 어, 고기 없어요. 이거 거기. 어, 이거 거기 이거, 이거야? 아, 그 이거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근처에 제일 가까운 밥집 가주세요. 선생님, 어? 아는 밥집 가주세요. o u a s where? Where am I going? Oh, oh, touch screen. Oh my god. I think I can only watch YouTube. Oh, kiss. 쓰는 너랑 싸고 있는 거, 쟤랑 <웃음> 어, 어디야? 이거인가요? 여기? oh my god oh, it's another place 이거 어때? 이거, 이거 해보자 소머리? 오케이, 소머리 꽃밥 먹자. 아, 안녕하세요. 아, 소머리 꽃밥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셔야 됩니다. 와우. 아, 아 그러네 어, 이거, 이거 넣었다. It s like water mm -hmm. I don't know what It tastes like nothing It tastes like water to me mm -hmm. Why is it okay? <laughs> <als> uh, not the q u e r e a n d now it tastes like something. Kimchi, a i c h i n o u d t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e i Mm, m i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 They give it wasabi. 어떤 거야? 아지 보고 싶다 열창하고 손형부터 치즈 거예요 소실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 질러 지켜 주겠 이거 비고 언니한테는 잘 먹으면 哦咖喱那个都推把烫出来了 I'm hungry so a c o o I'm hungry 는 어디에 있을